안녕하세요. 연한신당 연예계십니다선생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안 하니까 이몸뚱이겠죠? 네? 안 하고 있으니까 이몸뚱이겠죠? <웃음> 아니 그거 런 말고 뭐 <웃음>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약을, 어, 약 먹어요. 어, 많이 먹어요? 아, 저도 많이 먹어요. 약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은데 그냥 비타민? 비타민? 멀티비타민? 어... 응. 산책? 것도 한지 얼마 안 됐어. <웃음> 이제 해야죠. 이제 해야 응, 돼. 이제 해야 돼 진짜.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웃음> 저요? 저 시간 지금 많아요. 아 그래요? 응. 멘탈 관리를 저도 해야 되거든요. 아, 산에, 산에 갔다 오셔도. <웃음> 아, 저도 산에 좀 가야 되거든요. <웃음> 어디 서 주로 가세요, 근데? 그런 거 보니까. 어디 산이 딱, 딱히 그거 없어. 가던 데만 가지는 않으니까. 아, 선생님, 응. 동네그 어, 가시네? 뒷산 많아. 아, 뒷산 너무 따질거 아니에요? 높아. 아, 그래요? 어, 진짜 높아. 알겠는데. 어, 진짜 높아. 아, 너무 가는 어, 아니야, 높아, 높아, 높아. 어... 우리 집에서 가까운 산이, 유명한 산이면 은 무슨 산이 있지? 아, 이름 생각 안 나. 아무튼. 음. 제가 이번에 가져온 음. 그 사주는 뭔가 음. 건강적으로 좀 궁금했어요. 아... 불러드릴게요. 아... 음. <웃음> 진짜? 어 건강이 안 좋은데 수술을 하신 거예요? 오, 근데 네, 최근에 했어요. 어, 네, 이 사람은 지금 봤었을 때어 수술이나 작게는 시술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걸로 보이고 그걸로 봤었을 때 회복이 전혀 안될것 같은 건 아닌데, 음,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응. 건강하게 다시 이렇 응. 생활을 할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강하게 생활은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계속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힘든 지경까지 갔어요? 어, 뭐, 응. 몸과 마음이 다 힘든 지경이 갔다 오신 분은 맞아요. 어, 그러니까 힘든 지경까지 갔다 왔는데 거기에다가 뭔가 딱더 음, 사실려나 보나? 응. 네? 더 사슬려나 봐. 아... 응. 그래서 네, 좀 좋아하지. 그니까 뭔가 이 사람한테, 아, 모르겠네. 아, 진짜. 그니까 보인 건 뭐였냐면은,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 사람 위에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피어나는 게 보였어요.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피어나는 게 보이는데 그게 무슨 뜻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어. 근데 내가 봤었을 때는 회복을 하는 걸로도 보이고 걸을 수도 있는 것처럼도 보이는데 계속 관리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욕심이 아직도 있을 것 같은 사람이야. 일에 대한, 응, 응, 응. 일에 대한 욕심이 아직도 있을 것 같은 사람이고 사주로 봤었을 때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 같은 사주기 때문에 오. 어 악바리가 있다고 해야 될까 뭔가 네. 깡이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람이고 이 사람 봤었을 때는 이렇게 몸수로 치지 않았으면 오래해 네. 많이 안좋아실수 있었겠다라는 아. 게 음, 음. 오히려 더안좋아하수 있었겠다라고 보여지고 내 내가 말한 대로 뭐백도는 없으니까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뭔가를 몸을 건들면서 칼로 내 몸을 대면서 뭔가 더 떼지는 것처럼 더 보인다 명이라고 발달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올라가는 나이를 먹으니까 올라가는 건데 네네. 나이를 먹으면 마, 먹는데 이 사람은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거. 처럼 보인다. 뭐, 뭐냐 이거? 자기가 자기 자신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극찬 막 이런 이건 지나지 않았나. 어 그런 욕심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좀 뭐라 해야 돼이 사람은 참. 음 응. 그래 끼는 있는데 어, 그것도 많고 많은데 뭐 말재주가 있어요? 말을 잘해요? 이분이 나이가 응. 많잖아요. 어. 저도 사실. 모르는 잘, 사람. 잘잘잘 모르, 음. 모르겠어요. 들어보세요. 응. 응. 근데 이거 이것만 이사람 아픈 것만 있어요? 어. 아니 아픈 것만 있냐고요? 아 있냐고. 응. 어, 어. 지금 이 사람 현재. 네네. 관제가 없어요? 아, 소송. 아니, 그 여태까지 말씀하신 음. 거죠? 응. 음. 엄청 났어요. 응. 음. 아니 지금도 지금은, 없어요? 어.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얘, 과거에는 음. 뭐 많았어요. 이 과거에는 문제가 많았. 어요이 사람은 구설1비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잖아. 어디든 가든. 아, 어디든 따, 따, 따, 가든. 따라붙는 사람이잖아. 본인이 원튼 원치? 원치 않든. 근데 이 사람 자기가 인생 똑바로 잘산거 맞아? 뿌린대로 거둔 것처럼 보이는데. 아, 그래요? 어, 잘 살고 있던 거 맞아? 아니야. 내가 볼 땐. 어떤 면이 좀 아니에요? 갑자기 이 사람이 다른 면으로 보여지는데 사람한테 너무 잘안됐어 사람한테 너무 내 밑으로. 좀 조금 깔았다. 응, 내가 잘났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돈이, 그랬을 것 같아. 눈이 잘나갔으니까 뭐 사람들을 조금 응. 그렇게 봤을 수도 있거든요. 머리는 똑똑하고 뭔가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약간 살킹 같은 느낌인데 <웃음> 근데 저도 사실 어 젊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 어, 어. 지금 딱그 어. 사진을 보고 그런 어. 이미지가 어, 살킹 같은 느낌인데 이 사람 음. 내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든 할것 같은 사람 그게 뭐든지 내가 했을 것 같은 사람 아무튼 되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을것 같기는 한데 결코 이 사람이 되게 깨끗한 돈을 벌었다라고 난말 못하겠어. 어, 그러면은 만약에 이분 응. 뭐 건강적으로 이제 회복을 응. 응, 응. 뭐 하는 응, 거 같다거나 진짜 응, 응. 내가 그러면 조금 뭐명 올해도 응. 사실까요? 나는 올해도 사실 거로 보여요. 음, 올해도 사실 거로 보이는데 이때부터 왜 8이라는 숫자가 보이는지 모르겠어. 8년을 얘기하는 건지 그때 한번더 고비가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어, 거야. 간이라는 아, 음. 거. 어, 어, 어. 그게 그 8년일 수도 있고. 그렇지. 8주일 수도 있고 8일일 수도 있고. 음, 8년일 수도 있고. 음, 음, 응. 응. 8이라는 숫자가 보여서 그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어, 어. 그래서 이분 누군지 알려 드릴게요. 근데 얼마나 좀... 알아요? 그 <웃음> <웃음> 이분 서정희 씨라고. 서정희가 되고 이렇게 되셨는데 좀... 누구세요? 예전에. <웃음> 아 누구세요? 제가, 저, 저도 잘 모르는데 음. 예전에 그 서세월씨 아세요? 개그맨? 서세월씨가 이거 아니에요? 머리 이렇게 얼굴 긴 사람? 아, 맞아요 그 분의 남편, 음. 아 부인이었던 음. 분이세요? 음. 네, 아무튼 음. 옛날, 음. 네. 옛날은 근데 이 사람이 아파요? 아, 그거 말씀드릴게 요 음. 4월에 음.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대요 금그마산 음. 치료 중이에요 음. 그래서 음. 근데 이제 최근에 음. 이 인스타에 이제 음. 사진을 올렸는데 음. 그 한번 올 올렸는데 그 사진이 약간 음. 진짜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진짜 말랐어 택배병? 어떻게 안 돼요 걱정 마세요 아, 네. 네. 네. 네. 얼굴을 보니까 그안 그러겠네 어. 어. 괜찮아요 이분 그러면은 음. 선생님 아까 그 음.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좀 어절또 뭐 옛날에는 또좀 뭐 깔봤다고 음. 지금도 그런 음. 지금은 많이 안 그러려고 하겠지 근데 이 속에서 비웃겠지 아, 네, 나, 음, 나 이렇게 이렇게 막 그러네 이런 <웃음> 삐리리 막 이런 거 있다가 아, 그럴 것 같은 사람 아. 이 사람은 내가 잘난 사람이야 내가 잘난 척좀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저는 음. 그 선생님이 그 이렇게 네. 말씀드려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사실 서세원 씨한테 좀안 좋게 폭행을 당하고 음, 이혼을 했어요. 음, 음, 아니 그 정도 분이잘 음, 됐으면 음, 빨리 갈라서서 음, 음, 자기 인생을 음, 살았으면 되는데 음, 왜 그동안 참고 분이 음, 그렇게 살았을까요? 음. 참고 사, 그렇게까지를 당했는데도 참고 산 이유는 정말 많을 거라고 보여. 근데 이 사람도 자식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자식 때문에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뭔가 그 상대방이 무서웠다. 공포감이 너무 많았다 그러면 그 헤어지는 거를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 음, 이 사람은 머리로 똑똑한 거지 머리로 똑똑한 거고 근데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근데 자식이랑 이게 뭔가 묶여있는 사람이잖아 남편이라는 그 배우자가 그랬을 때는 뭐 폭력을 당하고 뭐 그랬다고 라 한다면 공포감에 그런 것들을 말할 수가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커가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참지 않았을까 라는 거는 있어 응. 똑똑해요. 응. 똑똑은 해야지. 근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남편의 배우자의 복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일찍 결혼을 했던, 늦게 가던, 갔다 와야 되는 사주거나 혼자 살아야 되는 사주야.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떵떵거리면서 혼자 잘살수 있을 수 있는 사주기 때문에 어 그게 조금 안타깝다라고 어, 할 수가 앞으로, 있는 거지 앞으로 응, 배우자를 응, 못 응, 찾고 그랬으면 안 되지 이 사람도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라서 배우자를 찾는 게 아니고 나랑 같이 할게 할 이제 동반자처럼 친구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이 사람을 위해서 더 좋은 거지 근데 안 만나지는 않겠다라고 어, 보여 만날 수도 응. 있다 어, 어. 그러면도 아까 그 팔이라는 음, 게 여기도 음, 해당이 되는 걸 음. 수도 있겠네요. 음, 음. 그것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 나이 사람은 그냥 건강으로 보인 게파이야 응, 건강으로 보이렇게 아팠는데 다른 음. 지금 그게 유방암이었거든요. 음, 음, 다른 쪽에 음. 문제가 생길 음. 수도 있다. 응, 응. 그 아지랑이가 전이를 얘기한 거 아닐까? 음. 다른데 유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닐까? 음. 예를 들어서 림프도 그렇고. 음, 그럼 거기 다 연관된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 네네.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지 어, 음. 뭐 앞으로 이분은 뭐 음. 사실 TV에는 막 음. 많이 나오시지 음. 않는데 음. 나는 이 여자에 대해서 몰라요 이분을 <웃음> 모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작가를 해요? 글을 써요? 어. 맞아요. 책을 내고본것어요 어.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잘 몰라요. 근데 글을 쓰는 건지 작가를 하는 건지 어. 이 사람이야말로 이런 있잖아 속세를 벗어나서 혼자 동떨어지듯이 살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을 것 같은 사람이야. 2 0년에도 책을 냈어. 응.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나를 위해서 좋다. 응? 어 자꾸 사람들 외로워서 바그바그 거리는데 이렇게 나오지 말고 좀 동떨어져서 그면 조금 더잘응응 음, 음, 음, 음. 알겠습니다 넵